잘 안보이시나요? 이건 박스예요 트레이딩 레인지 박스입니다. 리지스턴스 저항이 있고 지지선, 여기는 지지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박스를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은이 올라간 것 자체가 이 가짜로 돌파한 이게 신호라는 거예요. 올라가기 위한 오히려 강한 매수에 대한 신호 페이크업 매매법이에요 여기 이렇게 써놨죠 내려갈 때 오히려 분륨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일부러 내린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서 첫 번째 이 과정 중에 받아 맞죠? 물량을 받아 싸게 그리고 싸게 받고 과거에 샀던 물량을 같이 합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많이 해요 어디서 사립니까? 잘 안보이시죠? 좀더 크게 어디냐면 직전에 이베어리시 캔들 완전히 깨버린 이약 약하... 이거는 볼륨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대신에 볼륨은 많지 않은데 캔들은 커 커다 무섭게 서 보여야 되거든 겁, 겁을 줘야 되거든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캔들이에요 이게 겁을 줘 볼륨은 사실은 그렇게 적, 많진 않아요 여기서 매수 받는 사람들이 어 별로 없네 그럼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다 손절치게 해야지 다 손절치게 해야지 빡 하고 내린 거예요 왜 손절치게 해? 여기서 내가 그 사람들 거 사야지 하는 거예요 사그렇죠 이렇게 막 계속 사요 그러니까 캔들이 작아 여기서 나온 볼륨이랑 여기서 나온 볼륨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나 큰 차이가 안 나.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볼륨이 빵 터지면서 쫙 한번 올려요. 여기까지. 그리고 한번 더 올려. 그럼 뭐야? 사람들 붙어요.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도 한번 볼까? 많이 나오죠? 이런 케이스가.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면 여기 넘어가면 간다야. 그래서. 얘가 원래 갔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이게 더더군다나 작, 가벼운 애들 있잖아요. 가벼운 코인들 외부에서 개입을 많이 하는 코인들 그런 애들은 이런 페이크아웃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죠. 왜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